안녕하세요. 전 사범대 학생이고 올해 2 6 살입니다. 거위를 하여 모은 돈으로 펀드란 것을 시작하여 주식에 접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저 이관 선배 중에 한 분이 휴학을 하시고 주식을 1년 동안 공부하시고 본격적으로 하셨던 분이 계셔서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그 선배는 위대 다니다 자퇴하여 젊은 나이 2 4 살에 1억 이상을 모았습니다. 그동 이야기를 하면 또 엄청나게 길어집니다. 하지만 그 돈은 전부 부모님한테 맡겨두고 현재 용돈을 탔으며 학업에 열중하고 계십니다. 그 선배는 다시 주식을 하면 자기는 바보라고 하며 제가 주식하는 걸 많이 말렸지만 펀드로 짭짤한 수익을 본 저는 주식에 엄청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. 어린 나이에 돈 맛을 본 것이죠. 또한 매매를 하지 않으면 손이 근질근질하고 뭘 해도 주식 생각밖에 나지 않고 작년 1 2월부터해서 1월까지 일했습니다. 우선 전 수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확률 없는 게임은 안하는 주의입니다. 닥치는 대로 학교 도서관 가서 10권 이상의 책을 정독도 정독하였습니다. 또한 모의투자도 세달 정도 해봤는데 실전과 이론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인터넷 주식 관련 사이트에 찾아다니며 좋은 글들도 많이 보고 특히 실패담의 글들은 꼭 찾아서 보았습니다. 난 절대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참된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매매 원칙을 세웠습니다. 전 공부를 하면서 딱두 종목은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1년 일봉 차트를 외우다시피 하니 감이란게생기더라고요 승률은 24번에서 0.7에서 2%까지 마이너스 1.5 마이너스 0.5% 한 4번 중에 3번은 먹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은 100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두 종목이 저에게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만지게 해주었습니다 25살 나이에 그 선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정말 감이 오지 않았죠 전 1500만원으로 시작해서 한번도 주식에 투자한 돈을 빼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월초 1월초까지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덕에 딱 5천만원이 반토막이 되더라고요 현재 26살이니 주식 경력이 이제 2년차인 초차입니다 전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만 컴퓨터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6개월 전부터 보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또한 공부가 업인 학생이다 보니 주식은 진짜 게임, 취미,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. 이거 알면 알수록 알듯하면서 잡히지 않는 것이 주식인 것 같습니다. 버핏이나 에어로 고수님들의 말처럼 진짜 어설프게 투자할 바에는 펀드 투자가 100번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전 주식한다고 담배도 끊고 헬스장 다니며 거의 10kg를 뺐습니다. 진짜 저 독한 놈입니다.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네요 한동안 쉴 생각입니다 제가 원래 단타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될 때에만 단타를 하곤 합니다 종지가 회복할 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는 안전주의입니다 들어가는 건 최근에는 대형주의지로 한 주씩만 들어가서 분위기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비중을 늘리는 저는 주식이 전업이 아니라서 현금비중을 늘리는 게 원칙이고 1년에 딱 3번만 매매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. 아주 가끔 심심할 때만 단타를 하고 있고요. 이렇게만 한다면 절대 잃지 않을 것 같네요. 우량주 위주로 1년에 3번 정도만 한다면요. 전 제가 분석한 기업이 아니면 보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은 쳐다도 안 봅니다. 이것이 나의 원칙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리라 생각됩니다. 저와 같은 매매 방법으로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이제 도서관으로 가봐야겠네요. 주식투자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